아, 어머니 신달자 어디에도 별곳이 없어서 둘둘만한 가슴 밑바닥에 숨겨둔 그 꿈,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으로 흘러 한자락 구름이라도 되었을까요? 구름이 되어 끓는 피가 되어 맨몸으로 흐르에서 뛰어내려 자식의 문전에서 아픈 가슴 떠나려 죽어도 이거 하나는 죽을 수 없어 이 세상 어디쯤에 삶 하나로 남겨서 흐렁흐렁 철리 흐렁 내감 철해지면 물기도는 바람 타고 달려가려 하시나 요아 어머니 아직도 그 눈물 지상에 남아있습니다 마르자는은빛의 약속 촉촉히 죽여서 이 자식 저 자식에게 뿌려주고 계십니다 오지 어머니 꿈 하나는 불멸의 빛으로 살아남아서 자식들의 팔걸음 아픈 어둠을 당신의 가슴으로 빨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저마다 어머니 뜨거운 심장을 들고 시린 어깨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제 냉정히 돌아서십시오. 우리들도 우리의 심장을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 나의 어머니.